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야불과 박세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왼손 왼손의 방향 그러니까 왼손의 진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 드릴게요.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픈마인드로 한번 신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세요. 자 왼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윙을 하실 때 어, 원을 그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본인 당사자가 원을 만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슨 하다 보면.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체를 갖고 있을 때 대부분 체를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옆에서 때리고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된다는 분들이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칠때이 보이는 각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새롭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도 든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자면 왼손은 일단 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센터 포인트잖아요.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앙에 서 있을 때, 체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오른손의 역할이 커요. 오른손의 역할이 거의 85%에서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팩트 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전환이 되면 왼쪽에서 이렇게 체가 움직일 때는 왼손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보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백스윙 때 왼손을 이렇게 쭉 밀고 있으면 왼손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 오른쪽에는 오른손이 땡기고 임팩트까지 오른손이 땅 치는 역할을 해요. 왼손은 어떻게 하냐? 왼손은 보조. 오른쪽으로 갔을 땐 보조만 역할을 하고 중간에 딱 왔을 때 얘가 그 권한을 갖고 가는 거야 오른손이 딱 쳤다고 얘가 이렇게 같이 가는 역할이 아닌 딱 쳤죠? 그럼 왼손이 그 권한을 뺏어가야 돼요. 이렇게 뺏어가서 왼손이 왼쪽을 다시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겨가서 끝을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왼손이 대부분 왼손을 이렇게 쭉 뻗는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왼손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있죠? 자, 오른손이 있는 힘껏 땡길수 있고 있는 힘껏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왼손이 오른쪽으로 침범을 했을 때는. 그래서 얘가 손 자체가 힘, 자체, 힘 전체적인 것이 가는 게 아닌 봐봐요. 체만, 헤드만 일직선으로 갈수 있게끔 꼭지점은 유지를 하고 체만 일직선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만 잡아줘도 오른손이 있는 힘껏 당기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요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있는, 이거 일직선으로 봐봐요. 이거를 갖고 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얘를 꼭지점 유지를 하고 일직선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일직선으로 올라갔죠. 제가. 근데 이거를 내가 왼쪽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겠다고 하면 저 클럽패스에서 완전 벗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물론 크로스오버 느낌이 날 거예요. 저쪽으로 아니, 골프채가 왜 저쪽 방향을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힘에다가 오른손은 반대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오른손은 반대의 힘으로 이걸 믿는 힘껏 당기기 때문에 백스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어, 갈수 있는 만큼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충분히 어, 내 몸을 감쌀 수 있도록 팔로만, 이런 식으로. 그럼 귀 옆에 있거든요. 딱 요까지만 하면 돼요, 왼손의 역할을. 오른손이 있는 힘껏 때려가는 거지, 왼손이 있는 힘껏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다운 스윙인데, 다운윙은 얘가 이렇게 되면 엄지에 이렇게 받쳐지고 있어요. 엄지에 받쳐지고 있는데 자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시작이 될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는 방아쇠 당기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체를 손으로 잡아서 체를 전체적으로도 갖고 내려오려고 셀로이 요즘 유명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갖고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나의 어깨의 힘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받쳤잖아요. 이 방향으로 받치면 내가 이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뒤쪽으로 내려가죠? 근데 내가 이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손목 어깨에 힘을 뺀다고 해서 떨어뜨려 볼게요. 엎어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방향을 충분히 잡아주시고 자, 얘는 힘을 빼면서 떨어뜨리고 얘는 가슴을 펴면서 저의 전 영상에 이렇게 어낭 떨어지본다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에 여기... 여기, 여기, <웃음>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가슴이 펴지면서 얘 내려가고 팔도 내려가고 가슴은 올라가고 왜냐면 봐봐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 몸도 내려가면 아니 손도 내려가고 어깨도 내려가고 내 몸도 내려가면 적당을 치게 되겠죠. 어, 근데 봐봐요. 가슴은 세우고 손 내려가고 체 내려가면 어, 이게 아니고요. <웃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얘가 그냥 떨어지는 상태에서 내 몸으로 몸아머테 팔의 회전으로 외전, 어 스피네이션이 들어가면서 공을 딱 중앙에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운동 1번 위치를 만든다. 음. 2번 체는 떨구고 가슴은 펴주면서 등으로 팔을 뒤로 당긴다 등으로. 왼쪽,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구부려져 있다가 가슴 펴진 느낌이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가슴 펴진 느낌이에요. 이거 두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왼손만 이렇게 펴진 느낌이에요. 왼손만. 그럼 체중도 아직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왼손만. 근데, 봐봐요. 이거는 당기는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완이라고 하죠. 상완이. 하완이라고 하는데, 하완이가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지 절대로 하완이를 내 몸으로 당겨서 팔꿈치가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등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완이가 밑으로 열리는 느낌 가슴을 높이를 유지해주면서 안 떨어진 느낌 얘는 채는 떨구는 느낌 이세 가지가 하면 딱 맞게 돼요. 그냥 손쉽게. 얘를 굳이 잡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럼 딱 임팩트가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일단 다음 영상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연습해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Bye! Have a good day!